애니몰로 TV. 네, 안녕하세요. 애니몰로 디케입니다. 어, 오늘 저는 여기. 경기도의 한 계곡에 나왔어요. 한번 보실까요? 네, 이제 본격 여름이죠.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란 이끼들도 엄청 예쁘죠 이렇게 나무 타고 오는 약간 팔루다리움이나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참 멋지다. 진짜 큰 어이 있으면 이런 큰 돌에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도 너무 예쁘겠다. 네, 자연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어, 너무 좋다 네이3 0 303045 엑소테라 테라리움에 계곡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물 흘러내려가는데 고기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애들인지 먼저 한번 잡아볼까요? 다 왔다 다 왔다 자 일단 이곳에 우정적은 금강모치로 보입니다. 오, 어디갔어 빨리 나왔나? 어? 어 찾았다. 찬 계곡에 사는 애들이죠. 등쪽을 보시면 그 금색 펄도 있구요. 와 예쁘다. 금강모치입니다. 금강모치. 수컷이 산란기가 되면 이 주황색 가로줄이 더 짙어져요. 아 산란기. 그리고 위쪽에서 봐도. 이제 이런 갈련이나피렘미랑 확실히 구분이 가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이 금색 스팟 이런거죠 이런 등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금강 무침니다 이런 애들은 사실 집에 키우고싶지 않죠 수질도 많이 타지만 수질보다 수온 최대한 22에서 23도까지 애들을 키웠을 때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냉각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집안 온도가 기본적으로 24도 내외로 계속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냉각기가 시호 때도 없이 돌고, 전기세 폭탄도 맞죠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냉수오정을 좀 키우시려면, 집안 온도도 좀 내려놓으시고, 냉각기도 같이, 이렇게, 이중으로 달아놓으셔야지, 가능합니다. 어 예쁘다. DK15,25,35, 와이프입니다. <웃음> 보시면, 이런 나무들, 이런 것도 사실, 물이 다한 번씩 빠진 것들이거든요. 네, 물 빠진, 이런 데 보면 좀알수 있어요. 물 빠진 이런 나무들도 가져가시면 소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어항 그대로 소재에 써도 돼요 예, 진액도 이제 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계곡에 와서 유목 같은 소재는 좀 많이 얻어가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져가서 조금 다듬은 다음에 어항에쓰면참 좋아요 저기도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소물 좀 챙겨 다니는데요 그 이유는 유리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돌을 놨을 경우에 깨지는 확률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섬을 밑에 잠시 좀 깔아요. 그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사방은 돌로 깔아줘야지 이게 안에 있는 거에 안 보여요. 이런 식으로. 좋은 소재가 되겠네요 가지고 갑니다 약간 이런거 할때는 불규칙하게 해주시는게 더 예쁩니다 이제 풀을 좀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아까 이게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, 이야. 오, 지렁이다! 다불이, 다불이, 다불이, 다불이. 지렁이. 징그럽다. 무지딱 고기다란 주자 갈게 야야 고기들이 먹겠지? 야 어디야 보고 바닥을 살짝 흙을 제거해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위에서 덮어주셔도 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고사리 하나 떼 볼까요? 아이고 벌레 없을래나 무서운데? 자 됐다 어이씨. 뿌리까지 같이 자 이걸 만약에 집에 가져가신다 하면 측면 여과기3마트짜리 진짜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에 돌좀 조금 더 넣고 해서 이런 데나 좌측 뒤쪽에 해주시면 거의 안, 보, 안 보일 거고요 기본 여가도 좀될 겁니다 오 예쁜데 아빠 이거 맘불 채우고 있어 물 채우고 있어? 그래? 괜찮아? 어차피 물 채울 거였어? 됐다 탁물이랑입 뺍니다 엑스테란 이게 좋죠? 다시 물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볼륨감을 주시려면, 요거 좀 추가, 이런 거좀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. 네. 이런 식으로. 뿌리만 붙으면 되니까, 이제 볼륨감이 좀더 올라가겠죠. 슈티, 슈, 지 안녕 춥지? 쉬 쉬? 슈, 슈, 슈, 슈, 슈, 슈, 집에 가자. 이 슈, 티비